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 아파트 가격이 미치니까 사람들까지 미친 것 같다. 그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현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좋지 못하고 수출도 5개월 연속 내림세고 무역수지도 1년째 적자고 반도체까지 지금 연속적으로 반토막이 나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아파트는 답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왕 이래 됐는 거뭐 아니면 또니까 서울로 한번 가보자. 서울의 건매물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만 본전이라도 찾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서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지방은 다 죽는다고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나 정권에 있는 양반들 대부분 서울 쪽에 아파트 투자를 했고 대부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 투자를 한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다, 송도다, 경기도가 아니고 온니 서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아파트 투기에 미쳤는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수도 경제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매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만 했지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은 거래가 되고 아파트는 거래가 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교해보면 서울 쪽에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와 현재 대구 쪽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서울 전체를 통틀어도 실제 대구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서울에 마찬가지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손해를 받는 거 막가위를 해야 되겠다.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기본적인 것은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 결국 노름을 하는 전향적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모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잘못 구입해서 이혼을 하니 많이 아파트 구입했는 게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다양하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좀 오르면 오른다고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제 와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니까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현재 대구보다 월등하게 아파트 가격이 움직임이 보이는 서울 쪽으로 가보자. 현재 나오는 금매물을 구입해놓으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때 아파트를 팔고 어차피 규제 완화도 되고 대출 완화도 됐기 때문에 서울로 서울로 뭐 과연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 0 8년대 제가 이웃를 올려드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크랩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할것 없이 대부분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아파트 가격은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전국민이 갭 투자를 했고 많은 돈들이 소멸되었고 또 서울에 지금 아파트 흐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 손해를 좀덜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국에 다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움직일 거란 말이죠. 투자에 투자도 해본 모지 못한 사람들이 단지 막연한 생각으로 서울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또한번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최근 보다시피 2월 25일 최고가 32억 가던 아파트가 24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3% 하락. 그리고 마찬가지 21년 11월 26일 23억 9천 하던 아파트가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7% 하락. 그리고 21억 7천 하는 아파트가 16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23일 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2월 25일 21억 9천 하는 아파트가 1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5% 하거라. 사실 대구하고 비교하면 20% 30% 정도 뿐이 안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마냥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금액을 보신다면 금액이 5억 7천 개비 있고 6억 5천 개비 있고 사실 7억 8천 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졌는 아파트 가격들이 결국은 이만큼 다시 오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밑의 상황들을 본다면 최고가 23억 8천만원 23, 23일날 18억 9천에 계약이 되었고 13억 8천 아파트가 27일날 9억에 계약되었고 20억 8천하는 아파트가 16억 3천에 계약이 되었고 13억 8천하는 아파트가 9억 5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지로 따지면 21%, 30몇% 어, 이 정도뿐이 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갭 차이를 보게 되면 4억 5천, 4억 8천, 4억 9천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납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 40% 50% 하락했는 5억 6억 차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격이 내려갔다가 이 가격 이상이 나와야 사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 희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워낙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만 혹여나 돈이 없는데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전 2008년도 뉴스 스크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현재 경제적인 지표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그 돈을 다 날려도 나는 충분히 살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조금 까먹는 거야. 뭐 별번 대수겠습니까.